최근에 RPG 게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찾아봐도 할만한 게임이 없어 심지어는 너무 심심해서 대항해 시대도 하다가 헨여랑 조이가 차라리 불쏘를 해보는 게 어떠냐 얘들이 예전에 불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쏘를 깔았지 진짜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성우분들도 되게 짱짱하고 드라마 작가분이 쓰신 건지 스토리가 와 진짜 생각도 못한 반전에반전에막 눈물이 날 것처럼 막 뭉클한 부분도 너무 많고 나를 이 캐릭터에 막 이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캐릭터 주인공이 돼서 세상을 구하고 내 제자들이 막 닥치고 내가 그 치료하겠다고 막 다니고 하는 그런 걸막 이입이 되면서 음, 엄청 재밌더라고요, 불쏘가 불소지가뭐 하셨어요? 주술사 마법사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주술사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캐릭터 할걸 그랬나?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이가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나 미친듯이 막 달려가면서 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뒤에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스샷 찍어가지고 아무리 따라다녀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했더니 해녀가 아이온 때부터 그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크크크크 말없이 게임만 돌린다. 진짜 안만 보는 사람. 겁나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웃음> 심지어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아도 절대 멈추지 않아. <웃음> 내가 캐스트에 눈이 멀어가지고 뭘 해도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만 한데 누가 보면 거의 오토인것 처럼 그래서 저는 거의 3일만에 만렙 찍었거든요 대두님이 자기 진짜 레벨업 잘한다 자기 나중에 내 캐릭터 뭐 게임할 때 자기한테 키워달라고 해야겠다 만렙 다 찍고 나면 같이 어디 던전을 돌거나 할수 있지 않을까? <웃음> 지옥의 파티다